자 여러분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 가야 돼요 왜냐면은 지금 제보를 하나 받았는데 우리나라 작은 연못에 열대어가 누가 방생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그 열대를 잡아서 어떤 열대어인지 확인을 하고 나서 키울지 아니면 뭐 애들한테 매길지 뭐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지금 바로 가야 되는데 혼자 가시어 같이 가요 렛츠고 여러분 죄송해요 지금 진짜 급해서 바로 가야 됩니다 자 여러분 외래종이 우그르그라 작은 연못에 왔습니다 와 보이시죠 이게 구피예요 구피 자, 여러분 색깔 보이시죠 저 노란색 자, 저런 거 보시면은 다 구피라는 거알수 있습니다 그러분들 그냥 쉽게 잡을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잠깐만 와봐 이렇게 이랬기야 자한 마리 잡았습니다. 자이 구피들을 살려가서 페페랑 같이 합살할 거기 때문에 자은혜 왔어요. 은혜 이거 뭐, 그렇지 잘했어. 얘다 살아 있어야 돼. 자 여기도 개뚱뚱하다 얘 보이시죠 여러분? 자그리고 여기 보시면 새끼들도 많이 나왔어요. 이게 다 외래종이거든요. 일로 와야 될 거야. 오, 오개 빠른데? 자 뚱뚱한 새끼들을 중점으로 해서 잡을게요. 여기 이리 한 마리 오케이 잡았다. 자 여러분 보시면 은 구피가 맞아요. 자 너도 들어가라. 자 잠시만. 쟤 비싼 건데. 자, 여러분 저기 좀 예쁜 애들 보이죠? 제 잡아볼게요. 일로 와봐. 그렇지. 오케이. 아이고 예뻐. 두 마리 일타이피 누즈고 매번 잡고 받다스고 구피. 자 너네도 들어가. 여기 내가 봤을 때는 잡을 수 있겠는데. 어, 도랑이도 잠시만 일로와봐 잠깐만 아빠 여기있다 우와 개빨라 예쁜 이유가 있습니다 아빠 여기있다반잡핀인데 잠시만 뚱뚱이 잡을게요 뚱뚱아 오케이 임신 개체 자, 여러분 저기 저희 보시면은 굉장히 배가 빵빵하죠 임신한 겁니다 이야, 옆에 미꾸라지 보세요 저건 미꾸라지가 아니라 소종 미꾸리라고 해서 굉장히 큽니다 뚱뚱이 도랑이 잠시만 일로 오세요 그렇죠 잘했어요 뚱뚱아 여러분 개뚱땡이 들어가라 우와 이거 말도 안 되는데 아니 여기 개뚱뚱 있잖아 잠시만 뚱뚱이 두 마리 잡아볼게요 자고 있거든요 지금 어, 깨웠구나. 미안해. 그렇지. 이우자 너, 너가 들어갔어. 어, 개빠르네. 자, 여러분. 임신 개체를 조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얘네가 너무 많아지면 또 사실 좋지 않거든요. 왜냐면 이게 전부 다 외래종이기 때문에 얘네들끼리 살면은 크게 문제가 안 되겠지만 우리나라 토종어류랑 얘네랑 교잡이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얘들을 조금 잡아야 됩니다. 오케이. 노랑 똥똥이 들어가라. 와, 개크다. 자, 자. 너 예쁜데? 예쁜 애한 마리 가져갈게요. 페페가 예쁜 애 좋아하거든요. 일로 와. 그렇지. 예쁜 애 바로 잡고. 잠깐만. 어, 너 예쁘다. 너 진짜 예뻐. 일로 와. 예쁘고 똥똥하네. 어디니 너는 좀 탁한데 크기가 커가지고 맛있겠다. 일로 와봐. 오케이 나개살잡는다 잡키, 잠깐, 요 밑에 뚱뚱이 한 마리. 하, 놓쳤어. 어, 잡았네. 개꿀 들어가라. 어, 많다. 자, 여러분, 미꾸리도 있던데 미꾸리 같은 애들이 굉장히 빠르고 밑으로 숨는 성향이 있어가지고 잡기가 쉽진 않을 거예요. 잠시만, 미꾸리다. 미꾸리 밑구리 잡고 싶어요. 와, 진짜 힘들 것 같은데. 살살 어로만지했거든요 와, 어, 잡았다. 잡았어 잡았어 미꾸리 잡았어 네, 아오 밥 크지? 이야 아유 싱싱해 아유 아오 오래 사겠다자한 천마리 정도 임신하겠지 한 마리만 다 잡을게요 이 밑에 이렇게 팍 이거 뭐야? 잠깐만 방금 황금색 뭐 들어가는데 보셨죠? 어 뭐야? 야 너는 왜 있어? 여러분 이상한 물고기 두 마리 있어요 지금 뭐지? 왜그 외래종 밭이야? 얘 뭐예요? 잡아 볼게요 잡았다 어 뭐야 나갔어 저 처음 보는 민물고기인데 이게 뭐지? 잡아 볼게요 진짜 잡고 싶다 잠시만요 뭐 쏘거나 하지 않겠지? 와힘색 잡았어 여기 뭐지 은혜야 이상한 애 잡았어 들어가봐 너이 처음 봐 뭐지? 우와 흰색 아니야 열대어야 니모 음. 아니 아니 아니 열대어라니까 시클리드과의 열대어예요 여러분 시클리드가 뭐냐면 약간 요런 식으로돼 있고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붕어과의 다른 붕어 종류가 많듯이 그런 종류인데 얘네는 굉장히 싸납습니다 일단 육식성이고 사료도 잘 먹어요 그리고 아까 은혜 노란색 한 마리 더 있었거든 걔 한번 잡아볼게 저기다 저기다 제도 시클리드네 잡을게요 무조건 잡아야 돼요 와 너무 빨라 아이씨 너무 빨라 너무 빨라 두속이 보자 제발 오케이 잡았어 잡았어 시클리드는 등이 조금 아플 수가 있어가지고 조심히 잡을게요 아가메를딱 잡고 오케이 우와, 얘도 확인해 봐야 돼요 봐봐 얘 봐봐요 야 이것도 열대어야오야 생긴 게 똑같네 종류만 다르네 와 이거를 그냥 여기다 방생을 해놓나봐 안녕하세요 어? 타코네 맞습니다 <웃음> 안녕하세요 여기 열대어가 있어가지고 시클리드도 있어요 어 아시네요 응. 이런 걸좀 좋아하시나 보다 저 솔직히 구독은 안하는데 <웃음> 마지막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솔직하지 않으셔도 돼요 <웃음> 장난이거 이게 지금 저 잡고 보니까 시클리드라고요 풀어놓은 거죠 이거는 그렇죠 밑에 와. 공수시설이 있어가지고 아 1년 내내 따뜻한 물이 올라와요 밑에서 그래가지고 여기다 방생해서 네. 얘네가 살수 있는 거구나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그래도 아시는 분을 만나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구독해주세요 <웃음> 와 진짜 시클리드는 진짜 대박인데 은혜야 아와 목이 핏빨고 있는 거봐 은혜야 은혜야 쳐쳐 죽여 아아 어다왔어아 아. 죄송한데 물리는 게 나을 거 같은데 방금 맞는 거는 야 이거 시클리드가 있는 게 진짜 초대박이네 봐. 시클리드 일 소식을 듣고 오긴 했지만 사실 여기에 시클리드가 있는 거는 전 진짜 생각도 못 했거든요 왜냐면은 여기 이 범위가 좁다고 해도 사실 여기 밑으로 쭉 길도 많이 나 있고 그래서 이건 없을 확률이 크겠다 했는데 진짜 이렇게 딱두 마리가 있어 가지고 너무 놀랐습니다. 너 잡아 봐. 내가 잡아 놓을게. 겁나 빨라. 쉽게 보면 안 돼. 개못 <웃음> 잡는데. 야, 여기 아래 있잖아. 누구 <웃음> 오! 이거 <웃음> 어때? 아, 더 예쁘네. <웃음> 자, 은혜가 잡은 거, 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잡은 내기 바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항을 집에 대충 세팅해놨거든요. 근데 지금 시간이 밤 12시라 너무 늦어가지고요. 일단 그 세팅한 곳에 갈 때까지 얘네가 살아있어 주이 제발 바랄 뿐이에요. 어포그이 챙겨왔었는데 도착해서 켜보니까 작동을 안 하더라고요. 일단 저 미꾸라지 이렇게 레깨, 저래기는 100% 살아요. 쟤는 아우한테 줄 거고 나머지는 수조에 넣어보고 또몇 마리는 페페랑 아마 이구피들은 합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너희 다 뒤지러 가자. 아니, 아니, 아니, 키워지러 가자.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시클리드와 구피를 잡아왔습니다. 자, 바로 보여드릴게요. 시클리드 먼저 보여드릴게요. 진좀 예쁜 느낌으로 좀 찍어 보세요 여러분 보시면은 요 녀석이 이제 시클리드 해드리고 이쪽이 구피 해드립니다 자 근데 구피 같은 경우는 사실 방생이 되어도 생태교란종으로 지정이 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저는 왜냐면은 요 녀석들은 공격성도 사실 딱히 없고 생명력도 강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 토종물고기의 먹이로서 활동이 좀될 수가 있어요 근데 유의해야 되는 점이 뭐냐면 교잡종이 탄생을 하게 되면은 그게 또생태교란종이될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 빼고는 뭐 그렇게 사실 야 개구락 찌른 개야 그만 죽라 저희 집에 갑자기 개구리 이거 갑자기 나왔거든요 방금 우는 거 제였어요 제 보이시죠 지금 뭐예요 저거 롱꼬야 뭐야 아우 들어본 녀석 구피는 그래서 구피천이라고 불리는 그런 것도 있고 구피는 지금 많이 방생이 돼 있긴 하지만 아직 생태계라는 중으로 지정이 안된거 보면은 그게 뭐 아직까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하지만 요 예쁘게 생긴 시클레드들은 말이 다릅니다 왜냐면요 얘들은 생긴 거는 굉장히 화려하고 우아한데 굉장히 포악합니다 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 영역이 있어요 우리나라 물고기 중에는 은어라고 치면 됩니다 은어는 자기 영역이 있어 가지고 다른 물고기들이 오면 전부 다 쫓아내버려요. 얘들도 그만큼 성적이 굉장히 싸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녀석과 이 녀석을 같이 만약에 키우게 된다면 분명히 구피가 시클리드한테 공격을 당할 거예요 심지어 먹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방생이 많이 됐을 때제 생각에는 거의 70% 이상 생태교란적으로 지정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시클리드가 이렇게 야생에서 잡힌 건 저는 처음이었어요 그리고 어디서 이런 사례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연못 주변의 아파트 인근이었기 때문에 분명히 방생을 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방생하지 마세요 키우는 거는 끝까지 책임지지 못하실 경우에는 절대로 방... 방생하지 마세요. 그러다가 생태 교란조 되고 우리나라 생태계다 박살 났니데나하나 치면 괜찮겠지딱치세요 응. 절대 안 돼. 키우지 마세요라고 해야지. 키우지 마세요. 방생하지 마세요라고 어, 하거든요. 방생하지 마세요. 아 어. 죄송해요. 책임지지 못할 거면은 키우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일단은 산소 공급기를 어제 밤에 와서 계속 주입하다가 지금 잠깐 촬영 때문에 뺀 거고 얘들은 산소 공급기를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구피들을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구피를 굉장히 많이 키우는 거예요. 대신에 산소 공급기나 여과기를 안할 경우는 환수를 굉장히 많이 해줘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어쨌든 생명화이 그만큼 둘 다. 강하다는 거죠. 그리고 시클리드에 대해서 장깐만 설명을 드릴게요 이 녀석 물고기 이름이 시클리드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 진에 보면 왕진해돌진해청진해 종류들이 많잖아요 그부류예요 그냥 보통 야생에서는 말라위 호수라고 경상도만한 호수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거의 다이 녀석들을 가져오는데 이시클리드의 종류가 무려 1500여 종류 이상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그 중에 이 녀석은 처음에 무슨 종류인지 몰랐는데 가장 은하게 보는 바나나 시클리드라고 있거든요 그건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까 그 바나나 시클리드는 등이 검은색으로 이렇게 쭉 팁이 있어요 자 지금 이렇게 줄무늬는 있죠 이녀석은딱 봐도 패턴이 있기 때문에 제브라 시클리드라고 합니다 자 근데 반대편에 있는 애 있죠 얘 노란색 얘도 제브라 시클리드입니다 어 근데 얘는 노란색인데 왜 제브라예요? 근데 자세히 보면요 패턴이 있어요 자 그래서 얘는 뭐라고 하냐면요 골든 제브라 시클리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마리가 똑같은 종류에요 왜냐면은 얼굴 생기세요 보세요 여러분 똑같이 생겼습니다 시클리드라고 해서 다 똑같이 생긴 게 아니라 얼굴은 다른 종류가 굉장히 많거든요 처음에 시클리드 분양할 때은네 이마 애들이 분양이 되다가 얘가 점점 커지면서 얘도 다큰게 아니야 손바닥만 해져 요만 해지거든요 근데 더 커지기 전에 방생을 LA 한 거예요 방생하지 말요 게 보고 있냐? 자 그럼 이녀석의 가장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마우스 브리딩을 해요 시클리드 종류가 모성애가 엄청나기 때문에 새끼를 까잖아요 그럼 입안에 새끼들을 머금으면서 배었다가 다시 물었다가 배었다가 이런 식으로 육아를 합니다 굉장히 특이하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먹는 시클리드가 있습니다 바로 틸라피아입니다 역돔이라고도 하는데 이 틸라피아 같은 경우에는 단백질이 엄청나가지고 이제 헬스나 운동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인기가 많은 모종이에요 식용으로서 심지어 우리나라에는 외래종으로 지금 많이들 풀려있죠 생태교란적으로 자 그래서 일단 이 녀석을 키워볼 건데 얘들 합사를 못하잖아요 자 그래가지고 이 시클리드 같은 경우는 제가 어항을 또 따로 마련을 해놨습니다 옛날 영상 보시면 은 페페 처음에 키웠던 45cm 정도 되는 어항이 있어요 거기다가 이 시클리드를 오늘 제대로 한번 사육 세팅해가지고 키워보도록 할 거고 구피는 어디다 키워? 구피는 같이 합사가 안 돼요 그래가지고 페페 친구를 만들어 줄 겁니다 저번에 제가 페페한테 한번 합사를 했었는데 공생을 잘 하더라고요 페페가 사료만 먹어서 막 생먹이를 그렇게 막 사냥은 하진 않아요 내가 어제 가져온 애는 합사 안 할래 구피? 어. 얘야 걔 알아? 제일 못생기네 아니 난쟤 그래 이렇게 키워 근데 시클리드랑 같이 나오 나도. 어양 살거야 <웃음> 그거 있잖아 동그란거 굽피 키우는거 여과기 없이 하는거? 어. 근데 그건 환수를 매일 해줘야돼 괜찮아 알겠어 그거 너가 책임져 나머지는 다 페페왕에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일단 그러려면 저희 동네에 수족관이 거의 없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동네 수족관에서 제일 잘된 수족관이 뭐냐면요 이마트 안에 있는 수족관이거든요 자 그래서 은혜나 같이 거기 가서 오늘 용품 쇼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해요 레츠고 이마트 입자 어 커플모자다 우요 맞지 아니 뽀뽀할래? 아니. 자 여러분 수족 관 코너 입성했습니다 자, 여러분 고르기 전에 시클리드 내가 보여줄게요 이거 봐봐 음. 여기 있잖아 네. 요 이게 바나나 시클리드라고 하는 건데 블랙팁 있는 거고 저희 음. 집에 잡은 건 블랙팁이 없었잖아 저희 집에 있는 녀석은 없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런 식으로 시클리드들이 이마트만 오셔도 이렇게 많이 팝니다 자 이제 용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 잠시만 저희가 잡아온 구피들이잖아요 비슷한 애들 굉장히 많습니다 생김새가 그래 이런 애들도 있었고 어떻게? 이런 거 줘도 되고 보통 이거 먹여도 되거든? 탕가니까 이거 하나 사자 히터기도 필요합니다 자, 일단 히터기 하나 넣어줄게요 오빠 이거 뭐? 사노사. 오, 이거 괜찮아. 얘네네, 그리고 은신처가 필요해요, 얘네. 골라봐. 응? 뒤통수만 응. 보다 신난데. 오, 어, 이거 좋다. 예쁘지? 이거 좋어 오, 이거 좋아와 얘도 예쁘다. 어, 좋은데? 됐어? 응. 아, 이렇게 물 만났네, 이거. 이거. 아, 너 그거 수초 같은 거 하고 싶구나. 헤헤, 또 해, 해. 됐어? 오빠, 이것도 있었네. 이것도. 아, 어딨어? 이거 사야 돼, 사야 돼. 왜 이렇게 비싸? 이게 원래 등들이 원래 비싸. 왜 등이 지금... 이런 거 있어야 되는 건데? 등을 맞으면 좋아요, 애들이. 약간 밝은 에이, 것도. 맞 맞으면... 그리고 촬영하기도 훨씬 좋아. 그래, 네 돈이니까 뭐. <웃음> 좋네 그리고 지금 제일 중요한 게여과거든요 근데 두 마리만 딱 넣을 거라서 솔직히 이거 하나라도 충분하긴 할것 같은데 요 정도 일단 스펀지 여과기 하나만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필요한 건다 샀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거 사야 돼 이거 물갈이제 이제 수돗물로 하면은 염소가 많아서 염소를 좀 제거해 주는 거거든요 자 이거 하나만 딱 사면 됩니다 드라라라 아 이렇게 하나로 네. 돼 있는 것도 있어 아 일단... 이거 하나 사자 그러면 이거 안 하고? 어자 교환 넣꺼 넣어 내 네, 봤을 요 이거 나는 추천한다 한 마리 키우는데요 뭐 이거는 좀 과해 두 마리 있구나 두 마리 여도 이거 충분하지 근데 이거 여과기가있 저거 있는 게 훨씬 좋아 난 이거 추천 하나 남았다 하나 돗떼뭘돗떼 도대. <웃음> 이게 없나봐 근데 꾸미는 게 꾸미는 거또너사 여기 결국 내가 큰 거를 샀습니다 난 여기서 카메라 끈다 알았지? 이타가 너의 감각을 보여줘 어. 너 자신 있어? 어 여기 똑바로 쳐다봐 카메라 <웃음> 플렉스 용품 다 올려 아 오랜만에 이런 수초용품으로 플렉스 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다신 플렉스하네 이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30만원 넘게 플렉스 해왔습니다 자 여러분 사실 30만원 넘은 거는 생필품 같은 거좀 사가지고 넘은 거고 요거만 했을 때는 18만원 정도 지금 썼거든요 그래서 일단 은혜가 요거는 이따가 하고 시클리드 애들 먼저 설치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히터기 요거는 무조건 있어야 돼요 이 시클리드 애들이 보통 24도에서 26도 정도를 딱 선호하기 때문에 요 히터기가 무조건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바닥지 있죠 요거는 산호사를 고집을 했습니다 왜 산호사를 했냐 얘들이 약 알칼리성에서 살기 때문에 pH가 산호사를 넣으면 딱 맞아요 자 그러므로 제일 먼저 해야 될게 뭐냐면 요 산호사 일단 씻어줘야 됩니다 뜯어버서 바로 엎어버려 자이 산호사가 여러분 말 그대로 산호입니다 안에 구멍이 뻥뻥 뚫려있죠 그리고 가루도 나오잖아요 산호를 바닥재로 만든 게 바로 산호사예요 자 그럼 얘네를 깨끗하게 씻으면 돼요 하나 둘셋 워터 야. 요거를 한세번 정도만 씻어주도록 할게요 부어봐 사랑한다는 그말 아껴 둘걸그때또 이제 어다하하하아아 오이씨.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우와, 웃음> 아! 아 미안 미안 미안 미안 아 진짜 화나 이름만화다 풀려요 아 미안, 미안 미안 자 여러분 이렇게 은혜랑 뽀뽀하면서 다 씻어버렸으면 자 이제 페페이를 키웠던 어항 보여드릴게요 자 바로 요 어항입니다 자 여기다가 자요 산호사를 쫙 깔아주면 돼요 예쁘게 예쁘게 안 예뻐졌어 <웃음> 방금 어때 약간 슬로우 걸면 화보 같지 않아? 아니 무서워 성훈아 슬로우 한번 걸어줘 봐 <웃음> 자 여러분 이렇게 예쁘게 다 깔아 줬으면 은이 히터기를 달아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얘네 적정 온도가 24도에서 2 6도기 때문에 그 수온이 넘어가게 되면 은 물고기들은 스트레스에 정말 너무 취약하기 때문에 조련사를 해버려요 자 그래서 여러분 절대 광고 아니에요 플렉스한 거 보셨죠? 자 여기서 여기로 자, 가면 24도고 여기로 가면 26도니까 24도 26도 보일듯 말지 여기 25도 <웃음> 멋있으면 멋있다 그래 맨날 너 멋있으면 한숨 쉬더라 아니 병신같은직설적이라 <웃음> 좋다 자, 여러분 이 히터기는 무조건 잠긴 상태에서 작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니면은 히터기가 터져 가지고 요 안에 있는 것들이 세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식으로 부피를 많이 차지 않게 세워두는게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고 저렇게 설치를 했잖아요 자 그럼 이제 여과기 그렇지 자 물고기들이 수질이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무조건 여과기였어야 되는데 여과기 중에 가장 기본적인 스펀지 여과기 있죠 요거 하나만 딱 달아도 여기서는 충분합니다 이 여과기는 물리적 여과와 화학적 여과 이 두가지가 있는데 물리적 여과는 스펀지가 없는 거로 그냥 여과하는거 있죠 그런거는 물질적 여과 그리고 화학적 여과는 이런 스펀지가 있어서 안에 박테리아나 유기생물들이 물을 깨끗하게 해주는 그런거죠 르마트 죄송하지만 화학적이 아닌 생물학적 결과입니다 라가리 미스테이크 리발 이거를 이렇게 눕혀서 이렇게 사용을 하면 돼요 자 여러분 이렇게 설치를 하고 물을 받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누나 여기 근육 좀 찍어줄래? 여기 전환근, 낡은. 없어, 모기 밖에 그럼 여기는? 없어 목이. 근데... 정보... <웃음> 아씨 목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주택 살지 마세요. 아파트 가세요. 은혜, 근데 여기 어놀데 없는데? 너밥안할 거지. 어. 밥 치우고 에어프라이어 요리 안해줄 거지. 그거 넣고 치워. 저희가 곧 이사 예정이 기 때문에 밥솥은 한도안안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사는 핑계여서 여기 와서 은혜가밥해준 거. 꺼져. 꺼져. <웃음> 꺼져. 꺼져. 꺼져. 에어프라이어 치워. 치워. 쓰지도 않으면서. 은혜, 이거 전원근. 어. 오빠. 전원근. 어? 가꺼져 잠깐 <웃음> 아, 여기 전원근 봐. 전원근. <웃음> 난 누구한테 인정받아 자 여러분 그리고 여기는 촬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전자레인지로 옮길게요 전자레인지 있어? 어 그렇겠지 해판 참아가야 되니까 맞아 자 여러분 이렇게 두고 물을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꾸미는 거 물을 채우고 해야 돼 지금 꾸며놓자 물을 부으면서 다 박살이야 핵전쟁이야자 여러분 이제 이거 제 말통에다가 물을 채워주도록 할게요 따라가? 따라와야 이게 이찍쇠가 하나 둘셋 어떠요? 자 여러분 뭐, 이거 말통 한두 번이면 다찰것 같거든요 한 번이면? 내기? 나한번 나는 한 번만 무슨 내기? 아 너. No. 아니 뭔 소리야 내 이거 습관인데 <웃음> 뭔 내기 저녁밥 사기 저녁밥 사기? 어, 알겠어 오늘 어. 저녁밥 은넣다아 개싫어 아 은희야 <웃음> <웃음> 전화금 봐봐 전화금 꺼져 별. <웃음> 자 여러분 이 물을 붓기 전에 지금 수조를 보시면은 저희 집이 너무 어두워가지고 자이 라이트 산거 있죠? 이거 먼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왜 라이트를 사야 하는지 왜 필요한지 촬영해 바로 보여드릴게요 턴온더 라이트 아이앱 이거 뭐야? 이거 고정 못 시키는 거야? <웃음> <웃음> 아 싸드라 자 이제 이 호스를 이거 보이시죠 여기 여기다가 이렇게 요런 식으로 꼽아으면 됩니다 자 그리고 펌프기대 그냥 한 켠에 빼두고 사실은 요 펌프기가 수조 위에 있으면 좋아요 근데 이제 저 정도 높이 정도 내려놓는 건 크게 상관 없어요 자 이제 물을 부어줄게요 나와라 나의 랄근 오빠 걱정마 뭔뭐 오빠라고 외쳐이랬기야 오빠라고 하지마 야 진아 <웃음> 이렇게 돼서 내가 장식을 하지 말라 그런 거야 한통한통 한통 반이 나오겠구만 왜이 정도가 좋대 <웃음> 개소리 하지마 오늘 저녁은 너다 자 이렇게 물다 부었으면 여기 보시면 스펀지가 이렇게 올라와요 이 스펀지를 이렇게 해서 공기를 빼주면 스펀지가 착하게 가라앉습니다 안 가라앉는데 가라앉았지? 야립 할래기야 가오 살려줘 자 그리고 다시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이제 꾸미면 돼 꾸미고 너가 할 거야? 어 <웃음> 카메라 나한테 바로 주는 거봐 은혜야 니가 고른 게 뭐였지? 아 줘봐 다 <웃음> 아개 욕심쟁이 같아서 꿀밤 한대개새게 때려가지고 구석에서 엉엉 처울게 만들고 싶네 이렇게야? 어. 예쁘게 어디 한번 해봐 마이미 마이미 마이미 잘어 <웃음> 예쁘다 너네 이런 거 디자이너 있는 거 알지? 어 진짜? 수족관 꾸미고 개미집 만들고 이런 디자이너 분들이 계시거든 난 못해 왜? 손 풀어서? 너손 풀으면 잘안 돌아오잖아 할매여서 아니야 올타리 <웃음> 이게 진짜 어려운데 아 경계를 주는구나 두 마리에 오야잘하는데너저 스펀지 좀 가라앉게 할수 있어 미안한데? 내 가오 좀 살려주라 어우, 씨, 악력 60. 어 <웃음> 조지네. <웃음> 야, 예쁜데, 벌써? 오. 네모네모 스펀지밥. 개 시끄러워. 얘좀 얘 까다롭다. 여기서 하나 더 두면 더 예뻐지거나 아니면 투머치가 되거든요, <웃음> 자 이제 김은혜씨의 최종 작품이 완성됩니다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은혜 32년간 처음으로 하는 김은혜의 수중 디자인쇼 지금 바로 공개됩니다 김은혜씨 준비됐나요? 마음이 어, 떨리고... <웃음> <웃음> 자 그럼 공개합니다3 2 1 자. 예쁜 울타리와 보랏빛 할미꽃을 닮은 아주 예쁜 시크릿의 수조입니다 l e d 비은 비싼데 힘은 약해요 와우 혹시 설명을 조금 더 해주실 수 있나요? 그리고 이 울타리는 마치 경계 같지만 단합할 수 있는 다리 역할을 하거든요 예, 예, 예. 전화증력처럼자 <웃음>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넣을 수가 없어요 자 일단 여러분 히터기를 먼저 딱 해줘야 되고요 자그 다음에 요여과기를또 켜줘야 됩니다 빠야! 자 그러면 그렇지 이제 예쁘다 봤지 야야야야 요말미잘에 통통통 뛰어오는 거 아주 예쁘군요 이것까지 계산을 혹시 맞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이제 자, 넣어야 돼 물고기? 응. 아니죠 또 이렇게 하면서 일어나 맞습니다 아니죠 지금 물고기를 넣수없습니다왜냐면 저희가 수돗물에 탔잖아요 수돗물에는 염소가 있습니다 사실 물잡이를 한 3일에서 4일 정도 해줘야 되는데 시그리 때는 강한 녀석이라 하루 정도만 요렇게 뚜껑을 열어두면 염소가 많이 날아갈거예요 플러스 아까 샀었죠 염소제거제 요거를 또 소량으로 바로 넣어줘야 됩니다 어느 정도냐면 제가 제 로즙량 정도 자 요정도 딱 넣어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하루 있다가 요시크리들 넣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은혜 구피 구핀을 바로 넣어도 돼얘들은 너무 세가지고 염소로 날릴 필요 없어 세팅하고 바로 넣어볼게요 은혜 세팅 갑니다 렛츠고자 여러분 이제 은혜가 이걸 할 건데 오, 오 예쁘다 맞지 응 음, 이게 뭐지 박스 안에 이제 여각이랑 조명이랑 다 같이 달려 있을 거야 오이거 좋다 미니 조명 절대 광고 아니에요 여러분 내돈내산 야미친 놈처럼 듣지마 야야 박살난다 은혜야 야 오빠 이건 어디다가 해? 여기네 여기 우와, 우와. 오 이거 좋다 우와 <웃음> 좀더좀더좀더 좀 더, 좀 더. 우와 <웃음> 우선은 돌을 씻어야 돼오 좋아 좋아 자 은혜는 칼 <웃음> <웃음> 자 여러분 우선 이 칼라스톤을 씻어줄게요 뜨봐 바삭 부아 바삭 색깔 진짜 예쁘다 그냥 물 파란색 되는 거 아니겠지? 진짜야 드립이야? 진짜 아 다행이다 드립이었으면 너 바로 멍들었어 물부어 바삭 야 누가 이렇게쳐봐고 <웃음> 아니야 그래야 이게 안친단 아, 말이야 어, 야너 똑똑하다 물이 파란색 같다 맞지? <웃음> 같이 하자 손달수 없는 <웃음> 저기 어딘가 이제는 널 보내 야. 자 이제 깔아주세요 어우 예뻐. 예뻐 야 성훈아 슬로우 한번 걸어줘라 표정 없어도 잘못했어 자, <웃음> <웃음> 여러분, 이렇게 다 깔았으면은, 개를 넣 여기 안에 뭐 있나부터. 여기 오, 안에 오. 솜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측면 여과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스펀지도 있고, 솜도 있고 하는데, 여과력은 나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어 너무 세게 하지 마. 야, 방금 삐그덕 소리 났다. 야, 야, 야, 은혜야. 야, 은혜야, 진정해. 이렇게? 어, 그리고 간소. 여기를 조금 파줘야 될것 같아. 왜냐면 여기 밑으로 여과가 되는데, 거기를 조금 파줘야 찌꺼기가 잘 들어가거든요. <웃음> 아 진짜 떠든거 개빡치네 우와 여기는 뭘까? 이거 밥 주는 구멍이네 아 물놀으러 가자 물놀이하러 갈게요 자 은혜 구피자리 여기 오케이 아, 왜내 자리는 없어? <웃음> 우선은 물을 넣을게요 아, 우선은 물을 넣어주세요 어터야 <웃음> <웃음> <웃음> 개빠지지 않았군요 아우 좋아 야 아오야 너 너무 활짝 좋은 거 아니야? 옆으로 누워서 너 살아있지? 그거 어, 미안해 미안해 자네가 이거 손 꼽아줘 오 나온다 등 켜줘 등 오. 오! 야, 개 이쁜데? 얘보다 더 좋은데? 야, 얘보다 훨씬 좋네. 자, 여러분, 얘는 물이 약간 거리신경과기처럼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떨어집니다. 또 어, 예뻐. 그리고 조용해. 어 네. 진짜 소리가 안 나네. 은혜야, 이제 꾸며. 안 해. 꾸며, 꾸며. 개 <웃음> 신났네. 요 근래대로 제일 신났네. 자, 아내씨, 꾸며주세요. 야, 화질 너무 잘 나온다. 영롱하게. 자, 여러분, 여기까지 찍고. 아, 뭐야. 자, 이제 김은혜씨의 두 번째 작품이 완성됩니다. 자, 이, 에어! 따라다라다 에어. 자, 여기는 공주님이 살 것만 같은 어항입니다. <웃음> 와 진짜 예쁜데? 아니 여러분 진짜 잘했어요 오자 이제 가장 중요한 구피선별이 있겠습니다 누구로 할거죠? 예 뚱뚱하네? 걔 살살 해봐 살살 그렇지 됐어 요오 열어주세요 아, 아, 자 구피 입장, 입장. 오오 <웃음> 오빠 오한 마리만 더 할래 <웃음> <웃음> 내가 네 욕심내 와걔 욕심쟁이 같다 지금 진짜 <웃음>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어우 예쁜 애도 했다 어. 자 여러분 여기 노랭이하고 저쪽에 예쁜 애 있죠 근데 한 마리 더 해도 될거 같은데 어 그래 그래 <웃음> 과연 누가 천국으로 갈 것인가 과연 어떤 녀석이 선별될 것인가 문을 열어라 문을 열어라 과연 아 예쁘다 얘도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지금 세마리를 선별을 했고 얘네는 지금 바로 먹이를 줄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이 물고기들이 스트레스의 최악세기 때문에 지금 먹이를 주게 된다면 오히려 먹이를 안 먹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틀 뒤에 쿠피는 먹이를 줘보고 내일 시클리드들은 제가 만든 어항에다가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나머지 쿠피들은 페페 친구 한번 만들어줄게요 자 이제 페페 찍어볼 거야너 뭐해? 어? 아 그냥 만들러고아일기야 근데 그만 넣어 <웃음> <웃음> 무슨 도둑처럼 넣는 이제 봐봐 예쁘지 누군데 아얘 꼬리가 예쁘네 이제 끝이지 어. 여기 한 마리 더 넣으면 너무 투머치 하거든요 지금이 딱 적당한 것 같습니다 자 페페한테 넣어 주도록 할게요 자 페페랑 친해져라 그래 페페야 싸우지 말고 어유 그래 그래 그래 페페야 너잘 친해 친구 만들었으니까 알겠지 심심하지 않지 이제 자 이제 얘네들이 페페의 찌꺼기도 먹어주고 굉장히 잘 공생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은내일 시크릿 넣어줄 때 다시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나탕나탕 다음 날 됐다. 자, 그럼 이제 다음 날이 되어가지고, 요 녀석을 이동시켜보도록 할 건데, 얘네들을 그냥 넣으면은, 여기 있는 물과 여기 있는 물의 수온이 다르기 때문에, 얘네가 쇼크를 먹을 수 있어서, 물맛땜이란 걸 먼저 한번 해줄게요. 자물맛때 끝났거든요 바로 들어가 오 예뻐 오 여러분 진짜 예쁘죠 색깔이 원래 이렇게 발했나 약간 저는 회색에 줄무늬가 있는 줄 알았거든요 오 근데 색깔이 되게 노란색이에요 여러분 자 나머지 한 마리도 들어가 오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열대어들을 갑자기 우리나라에서 잡아가지고 키우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설치한 은혜 구피들도 너무 잘 지내고 있고 지금 저쪽에 보니까 페페랑 구피도 굉장히 잘 지내고 있거든요 자 우선 이 녀석들 오늘 하루 적응기간 주고 내일 다시 밥 먹는 거를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아차차차 그리고 여러분 제가 어 뭐야 야 니네 왜 싸워 아얘 싸우네 지금 보세요 이거 뭐야 뭐야 노란색이 지금 공격을 하려고 해요. 야, 이거 뭐, 이거. 야, 리발 이렇게 싸우지 마. 뒤질래? 아이고, 여기 보면은, 아가미 쪽도 살짝 여기 지금 다친 것 같거든요. 보이시죠? 야, 너 진짜 뒤진다. 아유, 화. 오랜만에 나보다 약한 애만나서 기분 좋네. 계속 쫄아라, 진짜. 너 공격하지 마. 얘네가 싸운 이유는, 시클리드들이 영역 싸움이 굉장히 강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자기 영역계라고 생각하는 곳에서는 공격을 하는 겁니다. 요 시클리드를 페페랑 같이 안 넣는 이유가 뭐냐면, 페페를 잘게 쪼아가지고, 페페 지느러미가 다 사라질 거예요. 같이 넣으면은. 그 정도로 공격성이 강하기 때문에, 지금 얘네들은 이 수조 안에서 서로의 영역을 정하고 나서, 둘이 협조. 잘 살아가야 될것 같습니다. 야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공격한다 공격 해격 아유 이 자식 그래 계속 그렇게 쫄아라 진짜 너 괴롭히지 마. 그래가지고 얘가 무서워서 지금 계속 상층에 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이시죠? 내려가려고 하면 얘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얘가 와서 공격을 하려고 그래가지고 지들끼리 잘 자리가 잡힐 거예요. 아이고 야 너도 공격해 줄무늬래끼야 쟤가 얘가 김은혜야 얘가 김은혜 쟤 헌터빵 아니 야 얘가 얘가 도새끼너새끼 <웃음> 아참 그래 여러분 어제 아오 주려고 미꾸라지 한 마리 큰거잡아왔잖아요 지금 바로 아오 하면 저부터 들어갈게요 아오래기 특식이다 자 아오야 봐봤어요 아이고 우리 아오 일광욕하고 있었어요 여기 식사하세요 자 역시 못보고 미꾸라지는 숨을 줄 알았어요 여러분 이거 뭐야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잘못 떨어뜨려가지그런거예요자 그러면 이 사이에 있는 미꾸라지 나와서 아우 입에 들어가게 해줘야죠 그렇지 야 씹어먹어 니 장기에서 미꾸라지 움직이면 니 장기 다 파열돼서 롯된다 많이 먹으라 돼 새끼 자 여러분 아오는 뭘 줘도 너무 잘 먹어가지고 너무 뿌듯하고 너무 키울만 나오고 너무 제가 예뻐하는 놈이에요 미꾸라지 같은 거 야생에서 보이면서 저 사실 잘안 잡았는데 아우 생각나면은 무조건 어떻게 해서 잡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잡으면 또 저렇게 방금처럼 개잘 쳐먹으니까 너무 기분 좋다 리발 근데 바깥 개 많이 들어 리발 자 여러분 내일 시크릿 밥 먹는 거 마저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탕 나탕 <웃음> 똑딱똑딱 다음날 됐습니다 해야 되거든요 내가. 거기서 그렇게 나대고 있으면은 일로와이씨 자 여러분 다음날 됐는데 지금 바로 먹이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치클리드들이 밖에서는 이끼를 먹고 삽니다 근데 약간 지금 색깔 보면은 해조류 같은 느낌 있죠 자 한번 줘볼게요 내 내가 내가, 내가. <웃음> 뭘 내가 내가 먹어라 어저저만 아아 직 낯가린다 아직 여러분 적응기간인 것 같은데 얘는 지금 슬슬 오요 이거 봐 여기 시클리드들이 이런 데에 숨어 있어요 보이시죠 영역이 엄청나게 강하다고 했잖아요 얘도 지금 살짝 반응 보이는데 지금 먹이를 먹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구피는 먹나? 야 그렇게 가까이 있으면 무서워 얘네는 물속에서 널어보면 더 거대하게 먹거든 아무래도 큰데 아 쏘리 쏘리 오오오오 오, 먹네 오 오얘잘 예, 먹는다 자여러 그래도 지금 구피들은 적응해서 밥을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잠시만 아얘똥산을안 먹었네 으이으이 더러운 애기 이거 아까부터 달려있었어 아 진짜로? 아똥 길게 사는구나 떼줘야 되는 거 아니야 뭘 떼줘 <웃음> 자 여러분 이렇게 얘기치 게 갑자기 시클리드랑 구피 열대어들을 키우기 시작했는데 뭘다 키우는 김에 잘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얘네 왔는데 이름을 지어야 되잖아요 시클리드니까 붕 떠있는 애죠 얘가 시팡이 자 그리고 저 노란색 저리끼가 시팡팡이 욕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시클리드라서 시팡이 시팡팡이라고 지은거요 눈알 돌아가겠다 자 여러분 그러면,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페페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 제가 봤을때 이 구피랑 페페가 굉장히 잘 지내거든요 페페가 공격 적 저... 이즈 구피, 구피요 구피 다 어디가 구피 야이 빨래기 구피 하나도 없어 이빨 하 페페 이발.